그 다음에, 철원. 오, 이렇게 그렇군요. 있고, 네. 그, 뭐지, 울릉도는 순상화산, 한라산은, 아 울릉도는 중상화산, 한라산은 순상화산, 이렇게 되고, 오, 네. 순상화산에서는 그, 여러, 더 있지만, 네 개를 뽑아보자면, 포장, 북한산, 무람산, 서랍산, 금강산, 그 다음에 그 뒤에 뭐, 인왕산, 오대산, 이렇게, 이렇게 있는데, 음. 네, 이런 거의 특징은 뭐냐면, 어, 일단, 그, 돌, 돌산이라는 걸 굉장히 갖고 있고, 어, 이런, 이런 것들이, 그, 뭐지, 생성되는 과정이 뭐냐면, 어, 첫 번째, 그, 마그마가 관입돼서, 그렇게 된 다음에, 두 번째, 침식작용을 해서, 약간, 이제, 좀, 없, 깎이고, 뭐 그런 거고, 그런 다음에, 이제, 압력이 낮아져서 그, 땅이 융기돼서 생기는, 뭐, 를 이렇게 생긴 것들을 이렇게 말해요. 어, 신장하면 그런 형기긴라는 거죠, 아 네. 신장하는 날형들 요, 런 요, 요, 요, 네. 네. 네, 네, 요렇게 생겼어 네. 어, 그리고 또, 그, 절 네 전리가 있는데 네. 전리에는 판상전리와 주상전리가 있어요. 네. 근데 판상전리는 신성암에서 거의 신성암에서 일어나고 주상전리는 화산암에서 일어나요. 오 그렇군요. 네. 화산이죠? 네 화산. 네. 이렇게 되는데 판상전리는 판에서 일어나는 거고 판상전리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 압력이 감소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판상전리고 그 주상전리는 기둥 모양인데 육각기둥이 모양인데 판상전리는 어그그아 그 용암이 냉각 수축에 따라서 생기는 그런 틈에 이렇게 생기는 걸주성결리라고 해요. 네. 네, 그리고 또그 어, 신성한 화산암과 이 신성함을 그들을를 나눌 수 있는데 어두운 것부터 쓰면 화산암, 에는현무암그 다음에 안산암, 그 다음에 유무암 이렇게 나올 수 있고 그신성암에는 어두운 것부터 밝은 것부터 쓰면 화강암, 섬로암, 그 다음에 반려암 이렇게 쓸수 있어요. 그렇군요. 그런 그냥 다음에 이 현무암과 유모남을 비교해 보면 현무암은 점성이 그 끈적끈적한 그런 거를 말한데 점성이 작고 그 유모남 점성이 커요. 음. 그리고 그리 유동성은 그 움직이는 걸 말한 건데 점성이 끈적끈적는게 적으면 유동성이 당연히 크고 그러니까 흐르, 끈적끈적한 게 크면 점성이 당연히 적, 적게 되죠. 네. 그렇게 되면 그화산이 흘러낼 때 이건 유동성이 크니까 이렇게 줄 이렇게 줄줄 흘러내리는 게 예를 순상화산이라 되고 그 유동성이 적으니까 이렇게 한곳에 오라 머물러 줄을 테니까 이건 동상화산으로 된다고 음. 말할수있어요 뭐 â y